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요 상대방이 내 카톡을 차단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내 상대는 요왜 이별 후에 카톡을 차단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카톡을 차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 경우일 수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 남자가 차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자친구가 내 카톡을 차단한 것도 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 카톡을 차단하는 경우와 내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한 다음에 차단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다음에 카톡을 차단한 경우는 요 일단 나하고 카톡을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요 대부분 우리 둘 사이는 이제 완벽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희망고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가 아직 상대방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미리부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몰아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가 이별 통보를 한 이후에 내 카톡을 차단했다면 나와 헤어지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남자의 이별 통보를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매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매달림을 뿌리치던 남자가 나와의 카톡을 차단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나하고 정말 이제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 몰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 경우는요 내가 매달리는 그 순간들마다를 그 남자는 뿌리쳐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괴로우니까 일단은 차단을 해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또 이걸 구분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떤 땐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거고 어떤 땐 나에 대한 마음이 괴로워서 아파서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하실 거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순간에는요 어떤 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은 그가 나와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 요 이런 순간이 되면 요난또 뭔가 찾으려고 자꾸 헤매게 돼요 그가 나를 진저리 쳐서 밀어내려고 하는 걸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아픔이 있으면서도 또 마음 한켠에서는 요 내가 뭔가를 호소하면 그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톡이 차단당하니까 전화도 차단당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전화가 차단되어 있으면 요 이메일을 한번 뒤져보려고도 하실 거예요 이메일이 아니라면 SNS를 통해서라도 뭔가 그와의 접촉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또 그의 집을 안다면요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 볼까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내가 편지를 적어서 그에게 전달해 볼까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실 거고요 근데 그 어떤 경우도 요 사실 별로 바람직하다고 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파악을 하셨잖아요 내 상대가 지금은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해서 그와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그에게 그리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아요 그는 지금 나와의 대화를 원치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마음을 돌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입장인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요 내가 결국 이기심만 표출하고 있다는 라 그런 사람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죠. 헤어질 때 둘이 잘 좋게 헤어졌어요. 서로 이별을 인정했고요. 쿨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잘된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카톡을 차단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적어도 두 사람이 나쁜 감정으로 헤어지지 않았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딱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요. 그럼에도 차단을 했다면요. 쿨하게 이야기 나눴고요 서로 인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차단을 했다면 요그 남자는 요 조금 소심한 마음을 가진 남자의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사실 남자 마음속에는 요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했었는데 그래서 여자에게 어떤 말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카톡 부사가 유쾌한 걸로 바뀌는 걸 보니까 여자가 생각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에게 기대했던 그런 말들이 올 기미는 안 보이고요 자격지심들이 마음을 삐뚤게 만들면서 요 화가 나는 상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커지면 욱하는 마음으로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다른 경우는 요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을 때그 새롭게 만나는 여자의 눈치를 보느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소통하거나 내가 보낸 카톡을 받았을 때 자기가 난처한 입장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새로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전 여자친구에 대한 명확한 포지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경우가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게 내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상태가 확실한 거니까 마음을 싹 접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이별 직후에 남자가 마치 뭔가 나에게 여지를 주는 것처럼 카톡을 보내 왔는데 나도 그에게 딱히 매달리지 않았고요 가끔 남자가 나에게 애매한 느낌을 갖게 하는 말들을 해서 내가 약간은 밀어내기도 한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남자가 차단을 했다면 자포자기한 경우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하면서 그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혹은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카톡을 차단할 수도 있단 말이죠 남자는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혹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가 그리워지게 되더라도요 그 여자를 다시 잡는 행동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미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여자가 잘안 지워지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나에게 카톡을 했었는데 그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다가왔었는데 여자의 마음이 차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니까 자신감이 위축되면서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맞겠구나 라는 욱하는 자기 결심이 설 수도 있거든요 나 혼자 착각하고 있었구나 어차피 안될 거니까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맞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요 뭔가 뭉클거리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흔들거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흔들거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자기가 단호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억지로라도 자기 손발을 자르려는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카톡을 차단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많은 여성분들은요 내 남자가 나에게 진저리가 나서 이제 나하고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거리를 두려고 나 보란식으로 저렇게 하는 거다 라는 부정적인 쪽으로만 무게를 잡고 실어서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내 감정을 추스르기가 더 힘든 쪽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욱하는 마음으로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실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카톡 차단이라는 것은요. 사실 나를 정말 싫어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딱한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들은요. 상대방도요. 자기 마음이 심란하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의 변화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말인즉슨 그 사람도 여전히 나에 대해서 뭔가 신경이 쓰이고 있다는 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카톡을 차단했다고 해서 미리부터 내 마음을 절망적으로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분명 확대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너왜내 카톡을 차단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혹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듣는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이유도요 결국 찰나에 불과한 거거든요 차단을 하고 나서 그 사람도 매 순간 마음이 바뀐다고요 그 말은 차단을 했지만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엔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차단이 풀리는 순간이면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진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단을 했을 땐 여자인 내가 뭔가를 말해와도 그 사람이 못 보거든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오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해올 수도 있는데 자기가 차단을 해놔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무슨 말이 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 정도로 차단을 풀어보는 행동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증이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카톡을 차단했다면 왜그 사람이 내 카톡을 차단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요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두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현명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